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티볼리 i c 6단 미션오일 교환입니다 차량을 리프팅 후 먼저 레벨링 플러그를 열어 소량의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야 드레인 플러그를 풀수 있습니다 특수공구를 이용해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점점가는 다르게 쾌쾌 쏟아지죠 신유주입을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받이기를 주고요 오늘 준비한 오일은 노세시 a t 테이 파워 LG6 레드로 티블리의 아이슨 자동 변속기가 요구하는 JWS-3324 규격입니다 VHVI 기유를 사용하는 100% 합성 오일이며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ATF 주입계 남아있던 미션 오일을 신유를 이용해 비워낸 후신유 주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 플러그에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시동을 걸고 PRND 변속을 진행해 신유가 골고루 잘 돌도록 해줍니다. 드레인을 진행합니다 미션오일을 주입하기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다시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의 레벨링을 감안하여 1L 가량을 추가로 주입해주고요 시동을 걸고 변속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시동을 끄고 미션 오일을 식혀줍니다 시동을 켜 다시 변속을 진행 후 미션 오일 온도가 4 0도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되는 오일의 색깔을 보니 불구스름한 원래의 색을 잘 띄고 있네요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오링으로 교체한 레벨링 플러그로 잠가줍니다 45도에서 레벨링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정 토크로 체결해주죠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좌측부터 각각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기존 사용료는 붉은기 없이 완전히 검은색을 띄고 있으며 2차는 붉은기가 제법 돌기 시작하더니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은 신유와 거의 흡사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변속 상태 및 진당일을 통한 정상 구동 여부를 확인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